나의 가진 것이 세상은 하지만 믿음으로 주. 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줄게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보라. 내가 가진 것은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수 없는 놀라운 기적. 기적. 길 yeah. yeah. yeah.